이라는 식당에 왔는데 평점이 되게 높아요. 스시집 사시미. 베트남 그, 왔으니까 또 해산물 먹어야 되잖아.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한국어 버전 메뉴판이 따로 있더라고. 가격도 엄청 한국에 비해서. 만 동에 5천 원이니까 아니지, 10만 동에 5천 원 엄청 저렴한 거지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화짐이 세트랑 초밥 세트 이렇게 시켰어요. 3만 5천 동이면 3만 만만 동에 500원. 개선이었네요. 만 동에 500원. 천오백, 천칠, 천0백오십억0칠백7 5 0 천칠백오십억, 천칠백오십사천로 천칠백오십억, 천과, 천과, 천천백 이게 13,000원 어떻 이게 13,000원인가 산업 산업 천화야천미같 엄청 고 손가락이 한리 내가 이런 짓을 다하 아우, 나 맛. 네, 저 색깔이 조금. <목소리도> 여기 직원분들이 영상 촬영 가니까 되게 좀 화친 절. 1 0은원처1 2만원 얼마예요? 1원 아니, 1 0 0원6천원2 0 0원 대학로에 있는 한 초밥 집 같은 그런 그런 그런 그다 삼친조 참고로 저잘몰라요그런 막박 은 엄청나게 발 내동 내선 인데, 사래서하 낮은 걸시키고 초밥을 중간 거를 시켰는데 이게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냥 사시미를 시키고 사이클를 시킬 거였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다못 먹는다 이게 이만큼 남았고 얘 이만큼 남았는데 맥주는 두 잔째 <웃음> 나갔다. <웃음> 한 번. 임 아? 이아뭐 아, 음, 뭐, 아우하고야겠다 네. 맥주 먹으니까 너무 고많운데 이제 이거 남았어. ありがとう 네. 네. 59만 5천 동이니까 대충 60만도 삼만 원. 이렇게 먹고 삼만 원. 아, 난 너무 너무 잘 먹고 나왔어. 배가 너무 불러. 거리는 여전히 너무 시끄럽고. 아, 배가 부르니까 어디. 아이고. 어. 나 그냥 배가 너무 불러. 근데 그렇게 다 먹어도 3만 원 돈이면 나 어떡하지? <웃음> 앞으로 4일 더 남았는데, 나 어떡하지? 내 여기 오기 전까지,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. 3kg 빼고 온거 거든요 일단 내일 쌀국수 먹어야 되지 뭐... 먹을 곳 많아 뭐아 모르겠네 일단은 숙소 로비로 돌아가서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할까 그래봐야 지금 8시 조금 넘었으니까 뭐 이렇게 폭작폭작한데 뭘 알아야 가지 배도 부르고 아나 모르겠다 근데 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잠들 것 같거든 너무 아깝잖아. 요. 일단은 로비로 돌아가겠습니다. 와, 여기 숙소 바로 뒤에 앙리 스파 마사지라는 곳이 있는데, 여기서는 헨리라고 해야 돼요. 근데, 네, 와, 진짜 한 시간을, 와, 대박. 그냥,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, <웃음> 한 시간을 꽉꽉 채워서 마사지를 해주는데, 와, 아니,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. 진짜 한국에서는 약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뼈를 막 분쇄시켜 아우 왜 이러니 너무 열심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썰이 있는데 분명히 밖에 메뉴판에는 30만이었어 그러니까 15,000원인 거지 근데 안에 들어가서 나한테 보여주는 게 35만인 거야 뭐 외국인 전용 메뉴판을 주더니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해봐야 2500원이니까 따지기 싫어서 그냥 아... 얘네가 돈을 외국인한테는 더 받을라 그러는구나 싶어서 그냥 물어만 봤거든? 그랬더니 그냥 나한테 아 오케이 오케이 어... 온리유 뭐막 막 그래 막 그래 그래서 뭐야?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3 0만에쇼부 봐가지고 들어가서 서비스 받았는데 아니 그냥 그5만에을 아니 5만 어? 어?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냥 그냥 너무 열심히 해줘서 아 돈이 안, 안 아깝고 그냥 주고 싶어서 줬어 너무 고맙대 근데 내가 막 찾아보니까 얘네 하루 일당이 25만인가 그렇다는데, 평균. 아, 한국 돈 얼마야. 그래서 그냥 맨날 가려고. 아유, 맨날 가야겠어요. 이거 난 너무 마음에 들었어. 마사지 아주 최고야. 최 세일링 클럽, 앞에를 한번 가보려고. 들어가서 놀, 노... 어 벌써 시끄럽네. 지금, 노곤노곤해서, 이 정신으로는 못놀것 같고, 앞에만 한번싹 갔다가, 싹 들어가서, 싹 하고 자서, 일찍 일어나서 또 수영해야지. 아이, 수영 좋네. 재밌어. 에나마트라고 있는데, 가격 순일이야. 얘가 그러면, 3만? 15,000원? 왜냐면 내가 아까 사시미 시킨 게 25,000이었거든. 음, 사시미. 아니야. 실수했어. 사시미 25만이었어. 나 얘네, 그냥 공두개 빼면 안 돼? 아, 나 너무 헷갈리는데? 아, 1500원. 어, 그렇게 안 비싸요. 얘, 얘가 1500원. 얘, 음, 음. 마이크 체크, 원, 투, 원, 투. 원, 투, 원, 투. 살짝 올립니다. 들었다. 마이크 체크 1,2,1,2 문 여니까 덜 울리긴 합니다.